코로나 바이러스는 마귀의 전수라고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장, 12장, 마태복음 11장, 12장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와 싸울 때는 무장을 빼앗고 소유가 나눠진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과 모든 방송 매개체에서 떠드는 것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로 떠듭니다 코로나는 점점점점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는데 인간이 연구하고 추진하는 이 백신을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여기도 백신 저기도 백신 뉴스 틀면 이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이번에 몇 명이 더 많이 매일매일 나온다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죽었다 몇만명이 죽었다 십만명이 죽었다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백신을 찾고 백신의 원료가 되는 것까지 지금 고갈되니까 백신의 원료를 찾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든 나라도 자기 나라 백성 우선으로 백신 보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50%만 돼도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있어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백신의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고 백신을 맞고 싶은데 부작용이 한 번씩 나오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 백신 찾기에 그렇게 골몰하느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든지 아니면 죽을 고생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방법이 뭐냐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백신은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백신이 뭐냐 우리 체내 에 인공으로 면역세포가 작용을 하도록 면역이 면역세포가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그 바이러스를 맞아서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백신을 만들어서 몸에 주사를 해서 일주에서 3주 내에 면역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항체라고 이야기하고 항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맞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인공 면역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받으면 결과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면역 방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아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백신이다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면역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면역 작용을 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이 기억 세포라는 것이 있대요 기억 세포 근데 이 기억 세포는 딱한 가지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백신을 맞으면 몸 안에서 다양한 백신에 맞게 그한 가지 백신을 기억하는 면역 세포가 있고 또 콜로라 면역을 받으면 콜로라의 백신을 맞으면 콜레라를 기억하는 면역 그 기억 세포가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뭡니까 뭐 DPT 주사도 맞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황열병 또어그외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천연두, 홍역, 볼거리 풍진 그런 DPT 주사를 그런 면역주사를 어렸을 때부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맞아내잖아요 장티푸스 페스트 결핵 포도상규균 파상풍 독감 확열병 뇌염 a 형간염 b 형간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맞으면 그것이 1년 혹은 10년 혹은 평생 면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에 백신이 다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항생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피를 뽑아서 주사해 보면 아이 사람은 면역이 돼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B형 간염 주사 맞아야 됩니다 A형 간염 주사 맞아야 됩니다 A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면역이 되는 있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은 비형, 비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공격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아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기억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2차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 몸의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하는데 한 가지씩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기억세포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주사를 맞아야 기억세포들이, 많은 기억세포들이, 싸움을 했던 기억세포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을 예방하려면 종류가 따른 여러 백신을 접종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소아마비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질병인 줄, 질병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해 소아마비가 걸린 경우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몸 안에 예.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하고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들도 적자 생존이 있다. 바이러스도 가난자가 살아남다. 우리 몸에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벨이 울리는 것 육체의 비상벨을 울려서 새로운 것이 왔다 싸워서 만들어내서 대적하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바이러스의 세계 면역세계에서 세포들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할 때 내가 공격을 잘하게 되면, 어, 방어를 잘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거고 내가 몸이 아픈 것은 어느 한 방어하는 부분에 취약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의 영적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질병이 와도 내 몸의 세포들이 기억을 해서 탁 차단하고 쫓아내고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 기억, 내몸 안에 기억세포가 1대1로 한 가지씩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기억세포들이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 본 적군이야.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저기 오니까 이건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백신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 부분에 한쪽 부분을 뚫고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몸의 세포들이 방어를 하지만 뚫리게 된다면 폐로 간으로 심장으로 뇌로 온몸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관절과 신경, 골수까지도 다 부셔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게 돼요. 열이 펄펄 끓으니, 입맛이 없고, 우리 몸이 막 나중에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근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또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되다가 맞아 떨어지면 일주, 이주, 삼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저도 코로나를 걸려봐서 아는데. 일주에서 3주 사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몸이 강력하게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서 차단을 하면 열흘 만에 회복이 되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약도 없어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기침도 나오고 열이 펄펄 오르고 걸리고 나니까 입맛이 사라지고요 꼭 백신 맞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열흘 만에 끝나면서 이제 이걸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백신을 맞게 되면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다 네. 생백신은 뭐냐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생백신은 좀 오래가는 것이 있다 사백신은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울지 말아야 되고 효과가 짧고 길어봐야 한 2-3주 정도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백신은 안정성은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 맞은 후에 생백신 같은 경우는 열의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지만 값이 많이 저렴하고 과민 반응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균이 우리 몸으로 공격할 때 세균을 미생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면역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면역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사람은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백신은 독성이 좀 약하게 하는 생백신이 있고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사백신이 있는데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백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사실은 항체를 만들어낸 내 몸의 세포가 재 감염이 될 때는 재 감염이 될 때는 즉시 우리 몸이 또 반응을 한다 그래요 야. 우리가 감염이 되었다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면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 박테리아나 미생물이나 이런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도가 영국, 유럽을 막 본지를 수많은 사람이 주고 갈 때, 천연도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바이러스를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이러스가 점령당하는 것을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골로 지방 다니면서 주사를 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대를 거쳐 조금씩 조금씩 더, 더 지나가니까,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알죠? 파스테르 우유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만든 회사에요. 그러니까 또 탄저병이 유행처럼 또 번져 갑니다 그리고 개에 한번 물리면 사람이 미쳐버리고 개처럼 막 개가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그런 병을 막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광견병 탄저병 새로운 그런 그런 병이 지구처럼 휩쓸때 파스테르는 사람이 또 그런 백신을 만들어 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두 홍역 우리 어렸을, 저 어렸을 때 홍역을 어 저, 전라도 말로는 홍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홍역을 많이 걸리면 머리 막 부스름딱지가 많이 나고요. 그때 홍역으로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천연두, 홍역, 볼거리, 풍진, 콜레라, 장티푸스, 패스트, 결핵, 포도상구균, 파상풍, 독감, 황열병, 뇌염, A형 간염, b 염 간염 이런 것에 대한 백신 주사가 주사액이 다 만들어졌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런 것이 준비가 잘안 되어있고 웬만한 나라들은 이런 주사액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그 아시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갈 때는 확열병 주사 맞았다는 노란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소지해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풍토병에 걸려요. 제가, 오래전에, 아, 아프리카 케냐 갔었는데, 아마 그때 그 나라의 황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콜레라인지, 장티푸스인지 이질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팀들이 이제, 다섯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집회장소에 제가 못 갔어요 밤새도록 3일 동안 알았는데 열이 4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덥지 몸에 열이 올라가지 그러는데도 그렇게 더운 날씨에 몸이 오들오들 춥고 한기를 느끼도 오한이오한이 들었다가 덜덜덜 떨었어요 이불을 있는 이불을 다 숙소에 있는 이불을 가지고 다 뒤집어 씻고 사모님도 난 병원한다고 그래서 온몸이 벌벌벌 떨면서 부들부들 떨어서한 3일 동안 아팠어요. 얼마나 몽둥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지 도대체 이게 왜이러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갔다 와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 가야 돼요. 한 3일 내내 제가 알았어요. 음식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마른 마른 음식을 좀 가져가야 돼요 컵라면이라든지 한국의 그 김치라든지 캔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더요지라고 보니까 그게 그, 그 나라에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자 땅에 있는 모든 백신은 그래도 나름대로 작용이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되어지는 과정이 보통 그 기간인데 1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3주 동안 2주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세계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면역체계를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면역체계를 만들어지는 기관을 통해서 어떤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항체는 뭐냐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안봤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인간이 야 인간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한다 야 큰일이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어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제가 한게 아니고요 방송에 이게 나왔어요 현미경으로 관찰, 관찰을 했더니 모양이 우리 몸의 항체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고 바이러스와 항체들이 서로 죽어받고막 성을 빼앗기는 것처럼 성 모양의 띠가 쫙 있는데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엔 성 모양의 띠가 쭉 일렬 일렬 횡대로 있고 또 한쪽은 무대기 같이 막 사방팔방 무대기 같이 막 달라들어서 일렬 횡도로 있는 질서 청연하게 있는 그곳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어느 한쪽이 뚫리기만 하면 그쪽을 통해서 세균이 그냥 훅, 훅, 훅 들어가는 거요 동문이 뚫렸다 서문이 뚫렸다 남문이 뚫렸다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지키는 곳을 공격하다가 자기편 바이러스가 죽잖아요 죽으면 속에 바이러스가 알을 까 가지고 새끼가 그 속에서 애미를 먹고 나와 가지고 다시 또 일진이 죽으면 이진이 나와서 또 공격을 하고 이진이 공격하다가 안 돼서 쓰러져서 죽음 힘이 다해서 죽으면 삼진이 나와서 또 공격을 하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무장을 빼앗고 소유가 나눠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귀신들이 얼마나 영적전쟁을 치열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간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일상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재작년 10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체되는 것은, 어떻해요 기도가 약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교회 예배나 모임이 없어지고 있는때큰 교회라는 이런 의미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10만 명 모이는 교회나 80만 명 모이는 교회나 만명 모이는 교회나 1000명 모이는 교회나 개척 교회 열명 모이는 교회나 다 똑같이 열명 20명 비대면으로 스텝까지 해서 20명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상히 야하게 지금 꼬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더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온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음의 공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도 두렵고 떨게 만들잖아요. 잘나가는 세계적인 카포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큰소리 쳤던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강력한 제도자들도 역시 똑똑한 지시들도 지식인들도 민주주의 나라들도 공산주의 나라도 군인들도 뚫리고 의사들도 뚫리고 이거는 이 바이러스는 말이에요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의사라고 봐주잖아요 경찰 군인하고봐주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법원이라고 봐주잖아요 예쁘다고 봐주거나, 잘생기다고 봐주거나, 돈이 많다고 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종교가 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모두가 다 쓰러지고, 자유로운 사람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빈부기전 상관없이 종교를 따지지 않고, 바이러스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다 무력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3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증상이 없고 무증상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번지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영국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된 것이 벌써 5만 명이나 번지고 전 세계로 또 번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정치 제도에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엊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을 했는데, 항체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떼거지로떼거지로 건강한 세포를 포위해서 막 잡아먹고, 부수고, 세포벽을 허물고 완전히 파괴시켜서 장교로까지 막 들어가고, 뇌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자, 꼭 인간 무슨 종족 같아요. 모세일관도 뚫리고, 장기도 뚫리고 호흡기창에까지 막 뚫리고 각종 합병증이 막더 더 많이 생깁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박테리아의 먹잇감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대됐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들 연구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을 하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영적 전쟁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호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백신이신데 백신의 내용은 뭐냐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순종과 혼신 그리고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껏 들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백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의 유하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백신이 될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백신이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지 않고 정식으로 나타나서 막 강력하게 주님 말씀을 선보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더니 성령이 폭발하듯이 쏟아지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서 바이오스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전법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몸 안에서도 공격을 막 하다가 한번 누군가 쓰러졌어요 누군가 약점을 보였어요 누군가 감정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영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바이러스 같은 마귀들은 그 전법들이 정말로 똑같습니다. 핵심만을 골라서 타격을 하고 쓰러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시험과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과 심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지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목을 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래 들어 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헌신해야 되고 연합이나 협력이나 모든 것을 다하여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 이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얼마나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겠어요. 야,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한다. 경매가 나왔댄다. 교회를 유지하지 못한다 한다. 그럴 때서 어떻게 교회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럴 때서 교회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원한 백신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할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렌도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있어서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을 파는 강력이라 마귀의 진영을 부숴버리고 깨버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무기와 방화벽은 정말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사장 23절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바이러스와 싸워서,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지면 안되니까 내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테두리를 딱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마귀의 입장은 바이러스 공격하는 것만 알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적하며 강력한 능력으로 방역체계를 강화시켜서, 영적인 방역체계를 강화시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올한 해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한참은 바이러스도 종족을 번식시키고, 일제대 공격이 늙어지면, 오. 방어지를 형성 흉...